안녕하십니까 5월 8일자 해해 선물 미국 션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비농업고용지표 호조와 F실적 호조에 따른 투심 회복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비농업고용은 예상치인 18만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5만 3000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견고한 고용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실업률 또한 3.4%를 기록하며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네요. 또한 애플은 예상치를 상의하는 실적 발표로 주가는 큰 상승을 나타냈으며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의 소식으로 4.7%까지 상승폭이 확대했습니다.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JP모건의 지역은행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네요. 원유는 비농업고용지표 강세와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평가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행보도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지역은행들의 리스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는 언제든지 올수 있는데요. 여전히 신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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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월 8일 금일 주요 경제일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가무 페이팔, 대번에너지 팔란티어, 루시드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페이팔은 주당순이 1.1달러, 대번에너지는 1.41달러, 팔란티어는 0.0402달러, 그리고 루시드그룹은 마너스 0.3857달러로 예상됩니다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